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팝송을 많이 들으면 영어 공부가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팝송을 많이 들으면 영어가 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팝송 많이 들어도 노래는 노래일 뿐 언어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는 가사를 곱씹어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음에 묻어나는 그런 소리, 말들을 흘러가면서 듣는 거라 문맥이나 정확하게 단어를 파악하고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토요일 그런 퀴즈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한국어로 노래 듣고 가사 맞추기 그런 것처럼 영어로도 똑같이 노래를 들어도 그냥 노래를 들을 뿐이지 가사를 공부할 수 있거나 가사를 파악하게 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자,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아리아나 그란데, 전 개인적으로 아리아나 그란데를 되게,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듣는 팝송은 아리아나 그란데랑 빌리 아이리쉬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리아나 그란데의 Seven, Rings, Seven Rings라는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쓰면서 나름 저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가사를 쓰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 같은 거를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예문 같은 것도 더 이렇게 만들어보고 본인이 이미 귀에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노래기 때문에 단어나 표현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가 책으로 해서 외울 때보다는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체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사를 되다 써보고 이 가사에 대한 단어, 수거, 표현들을 해체 작업을 해서 그에 맞는 다른 예문들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보고 하면 자기 걸로 만들면 은 진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even rings 알라나 그란데에 써 있고 어뭐 불필요한 거를 다 적진 않고 제가 모르는 거나 알고 싶은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 앞쪽에 나왔던 가사 중에 이 rather be가 있어서 이 rather be에 대한 예문들 그리고 rather be 하다보니까 I would rather 요 말도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뭐 tempt tempt가 있어서 뭐 유혹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예문도 만들어보고 이거 만들다보니까 예문 중에서 이 jaded jaded가 있어가지고 요 실증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이 다음도 똑같이. 그리고 이게 가사다 보니까, 가사다 보니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이 가사 특유의 느낌 때문에 줄임말들이 이런 식으로 쓰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줄임말들 모르는 거는 또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I'd r a t h e r 있어서 스포일 스포일이 근데 여기에서는 타인을 행복하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더라구요 그래서 가사가 I'd rather spoil all my friends with my riches 이렇게 쓰였고 근데 스포일이 보통 스포일러 할때 스포일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관한 예문을 밑에 썼는데 여기에 망치다 라는 뜻도 있어서 이런 뜻으로 쓰인대요 Don't spoil your appetite 약간 이런 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모르는 거 있으면 은뜻 쓰고 예문도 써보고 예문도 만들어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이이 이 단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는 게이 Must not have had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예문을 또 만들어 봤어요하단을 만들었고 이게 must not have had니까 이 not을 빼고 must have had도 여기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봤고 그래서 must have had의 예문은 you must have had dinner. 너 저녁 먹었을 거야. 너 저녁 먹었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은 you must have had h a r d time. 너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 보냈겠구나. 약간 보냈을 거야 뭐 이런 뜻이고 이 앞에서 가사에서 썼던 그대로 Must not have had를 쓰려면 He must h a v e 아니네? He must not have had coffee in years 그는 몇년 동안 커피를 안 먹었을 거야 이쪽에 있는 건뭐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 나온 말인데 가사에 직접적으로 있던 건 아니고 I think the company will scold me if I tell you this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하면 나 회사에서 혼날 것 같아 고 가사 중에 who would have thought it turned me to a savage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who would have thought은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who would have thought을 개인적으로 예문으로 더 만들면 who would have thought it was me 그게 나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라는 말. 다른 예문으로는 Who would have thought he made it? 그가 해낼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라는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예문을 만들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용 별로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작은 내용인데도 두 페이지를 많이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팝송을 많이 들으면 영어 공부가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본인이 좋아하는 팝송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이 팝송의 가사들을 다 해체를 해서 본인 것으로 한번더 만든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서 했던 공부보다는 훨씬 더 기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재밌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저도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해보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면 은또 다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끝도 올게요. 안녕. Bye.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See you next time. Bye.